네, 저는 내가알린다 네, 안녕, 동튜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학과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정작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애매하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운전자끼리 원성이 오가거나 사고가 나서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직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회전을 했다가 다시 유턴에 되돌아오는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좌회전 차로에서의 직진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노면 표시가 그림과 같은 경우 직진을 하면 안 되는 차로는 1, 2, 3번 중 어느 곳인지 한번 맞춰볼까? 2번이야 당연히 직진이 가능하고 3번 역시 전에 한번 다룬 내용으로 직진이 가능하고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연히 1번의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1번의 좌회전 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지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통행 방법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진을 해도 단속이 되지 않게 돼 있어 하지만 직진을 할수 없고 단속되고 또 추돌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100%까지 과실 비율을 받기 때문에 알아둘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직진을 할수 없고 위반을 할 경우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게 돼 있어 두 번째, 정체중 끼어들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려고 얌체처럼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할 때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세번째 전방차로가 좁아질 때 무리하게 직진을 해서 진입을 시도할 경우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고 범칙금 3만원과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게 되고 네번째 추돌 사고 발생 시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던 차 추돌 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과실 비율을 높게 져야 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직좌회전 차로에서의 추돌사고 직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추돌사고가 발생될 경우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좌회전 차로에서는 무조건 좌회전만 되는 곳으로 알고 계셨고 그래서 가끔 먼 곳으로 돌아오셨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로의 안내 표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고 관리한다. 수고했어, 똥TV요.